안녕하세요 신발 박사 이용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루디 프로젝트에서 나온 신제품을 리뷰를 하기 위해서 이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 고글 그리고 헬멧입니다 안녕 <웃음> 먼저 고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 제가 원래 루디 프로젝트의 고글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오래된 로고입니다. 로고가 혹시 보이시려나요? 자, 루디 프로젝트 옛날 로고 그리고 작년까지인가요 사용됐던 옆으로 휘어진 루디 프로젝트 로고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자로 세워져 있는 게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한 신제품 로고예요. 자이 제품 말고도 하나가 더 있긴 합니다. 자 제가 처음에 원래 사용했던 거는 굉장히 오래된 제품인데 지금은 너무 안 쓰고 있어요 사실. 아 오랜만에 꺼냅니다. 짜잔. 자 굉장히 오래된 제품이고요. 자 그래도 이게 제가 쓰면 어, 사막이 같고 굉장히 예뻐요. <웃음> 자 그리고 잘 보이시나요 자 두번째 제품입니다 자, 이거 제품 이름을 제가 잃어버렸는데 자이 제품은 현재도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검정색과 노란색 이 어, 섞여있는 그 제품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지금 스피호크 라고 하는 패션글라스 잠시 후에 뵙고요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디펜더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루디 프로젝트 디펜더인데 다른 점은요. 자 작년에 똑같은 케이스이지만 작년에 봤던 이 케이스하고는 조금 달라요. 로고 자체가 옆으로 뉘어진 이탤릭체에서 똑바로 세워진 제품으로 케이스가 로고가 변경이 되었고요. 이 제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전에 열어봤기 때문에 비닐은 없고요 짜잔! 레드와 블랙 자, 이 제품 모델명은 디펜더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프레임은 파이어 레드글로스 위에 있는 파이어 레드글로스와 블랙 범퍼 렌즈의 아래쪽에 있는 범퍼가 함께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렌즈는 어, 임팩트X라고 하는 포토그래믹 투 레이저 레드 변색 렌즈인데요 자이 렌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밤에 깔끔하게 투명하게 보실수 있고 낮에는 어, 햇빛을 받으면 자외선을 받으면 변색이 되는 렌즈입니다 대신에 이거는 어, 다른 렌즈와는 조금 다르게 제가 안경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제 눈동자가 보이는 정도의 변색 렌즈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어, 종류의 고글을잘 가지고 있었고요 자 이거는 잠시 씌워주고 자이 디펜더 라고 하는 고글이 올해 굉장히 루디 프로젝트 에서 홍보를 하고 제품을 밀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 제품의 무게는 28g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렌즈는 141mm 렌즈 높이는 44mm 그리고 굉장히 좋은 거는요 이 디펜더 라고 하는 이 제품에 도스 클립이 따로 나와요 전용으로 예전에 루디 프로젝트의 도스 클립은 약간 동그란 형태의 도스클립이었는데 약간 사각진 둥근 사각형 정도의 도스클립으로 어,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안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어,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자, 그리고 이 디펜더의 아래쪽 그리고 위쪽 그 프레임과 함께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사실 저도 이거 처음 빼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렌즈를 빼고요. 아래 있는 범퍼까지 제거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운데서 빼면 굉장히 잘 빠지네요. 이렇게 그리고 옆으로 옆으 이렇게 빼면 잘 빠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펜더에 잘 보이시나요? 자 디펜더의 그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디펜더는 여러 가지 컬러로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린, 블랙, 그리고 렌즈도 마찬가지로 변색 렌즈와 변색이 되지 않는 일반 렌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디펜더가 추후에는 좀 본인이 원하는 컬러 조합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은 정상가 45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고 나중에는 이 프레임과 이 범퍼를 교체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렌즈까지도 교체를 해서 이세 가지를 바꿔가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제 끼우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제가 조립을 한번 해서, 자, 범퍼부터 조립을 해서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그러면 제가 고글을 써 보겠습니다. 자, 저도 이제 처음 이 고글을 쓰고 영상 앞에 나섰는데 짜잔! 어떠신가요? 잘 어울리나요? 지금 제 눈동자가 굉장히 잘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잠시 후에 다음 장면에서 밖에 나가서 얼마나 변동이 잘 됐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햇빛이 강렬한 이곳에서 이 헬멧과 고글을 제가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눈동자가 아마 보이실 겁니다 자 제가 한번 가까이 가볼게요 그죠? 슝슝 자이 눈동자가 보이는 렌즈입니다 근데 이전에 제가 사용하던 사용을 하던 렌즈는 이것보다 조금은 더 진하게 평, 어, 변색이 되는 렌즈였어요 자 보이시죠? 자 이런 렌즈였는데 이 렌즈보다는 훨씬 더 시야가 넓어진 것 같아요 렌즈의 크기도 굉장히 커지고 제가 눈동자만 돌린다고 하면은 이 부분까지 이 범퍼의 끝부분까지 다볼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제 앞 정면에서 햇빛을 보, 어, 쏘이고 있다 하더라도 눈이 뜨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어, 렌즈 컬러가 사실은 예쁘기도 해요 자 어떠신가요? 잘 어울리나요? 자이 렌즈가 조금 더 어, 어둡게 보이기는 하는데 어, 착용을 하다보면 이, 이 변색 렌즈가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어떤가요? 이게 더 예쁘죠? <웃음> 자 이로써 어... 이 고글과 헬멧의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됐짱? 응 예뻐